이 질문인데, 미국 존 폴, 폴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공 일로 비행기 영원이라고 하는 말인데, 책이 나와있어요. 책이 나와있는데, 그 이제 좀풀라간 사람은 이제 그 전에 에? 목소리만 돌아온 비행사들한 책을 써야 그 시기를 눈여겨 있어. 그자세 얘기하면 이제 그 시. 그 얘기면 안 돼. 그, 그, 그 모르겠는데, 비행기 사고 나 있고 사람이 비행사라 비행사 죽은 데 말이야. 그 비행사 중에 세 사람 네 사람이 음? 이 영혼이 와가지고 말이야. 말로만 이렇게 이제 생가 얘기 다 하고 그 목소리만 돌아온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오 조금 도거짓말할 수도 없고, 지금은 확실한 말이야 그런 걸 어, 담아가지고 책을 낸 일이 있어. 그것이 이제 시리적로 만든 게 퍼지고 말이요 여러 소개되고 해가고좀 불안한 사람, 시기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요새 봐도 인체을 쓰면 되면는 401로 비행기에 말이야 그, 이제, 영혼들아 간 책을 나는데 그건 어떤 사실이냐, 이러면은. 미국 이스턴, 그, 저 비행기 회사라는 회사 있는데, 그, 그 회사에 이스턴 401로 비행기가 있어. 401로 비행기 있는데, 그 비행기는 어디로 되었냐면은 뉴욕에서 마이애미를 당한다 단 말이오. 마이애미를 당한데한 분은 신계를 갖다 177명, 6명을 태워가지고, 마이애미 거의 근처 다가가 있고, 출 추락, 떨려있단 말이오. 떨려가 있고, 101 사람이 죽어 비싸. 참사 일러붙어. 의식회사는 또 그랬는데, 그 죽을 때, 그 이제, 조종사들도 막죽을비있는데 조종사 가운데 레포란 사람이 있었는데, 레포란 사람이 어찌되었니, 죽은 뒤에 어쩌냐면은, 그 같은 회사 말이야 이2 3 1 8호 비행기에 말이야장 탄단 말이오. 죽은 사람이요 일동석에 또 와서 앉았거든. 천문진이 이제, 일동석에 이제, 그, 저기, 조종사, 이제, 그, 정식, 정보 올리고 앉아신 게네. 조종사는 어리다. 돈안 내고 그냥, 아, 저가 비행기 탄다. 다 오는데. 천문지 알레형들이, 저그 사람 포안탄다는것 같은데, 저, 뭐, 어디, 어디, 어디, 거 저기, 저기, 저기 조종사라고. 그래서, 와서 몰랐지치면 말도 안 하거든. 한 번은 뭐, 물으니까, 불조심 해 불조심. 내한테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상해. 딴 사람은, 딴조종사저차 이상하다고 말해. 조종사 한번 탔는데, 뭐, 누구냐고 물어도 말 갈지도 하고 불조심 하라고 하고 있었는데그 문연을 껴네. 조종사끼리 알거든. 그렇게 죽은 그저 401로 비행기 죽은 말이요, 리프한 사람이란 말이요. 막 깜짝 놀랬거든 말이요. 죽은 사람이 귀신이 또 와서 앉아지게. 그불 조심하라고 하는데 얼마 안 가서 그 비행기 불이 났단 말이요. 불이 나가니까 사람 인명피해하면서도 손해를 본일이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 있고 정식이든지 기록이 되어 있는 한열대번 나타났어. 또 이런 산산한 것지말이 혹한 사람이면 누구, 혹첫 번째 봤으면 저 사람 분이 뭐 헐것으로고소를 하나. 이거지만 신객들도 다 같이 보고, 이산사는 것씩 얘기를 하고 말이요. 그래가어린이들고 막, 내포가 막, 그 비행기에 장우리 타는 걸로 말이요. 그니까인정이던는이비행로 앉아도 그서를 하면, 너 말장도 해고 하다가 말이요. 너이 비행기는 다 앉아, 전부 다 앉아, 막, 다가 맞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어떤게 얘기하지 말아 사실도 그래. 여기 비신이 쫙 나와 앉았는데 누가 그 비행기 탈려고 또 타오냐 말이오 기분 나쁘기 기도 이래서 인자 참모님 시작 비밀로 했는데 그래야 좀 풀어라 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알았어 알아가지고 시절이 비밀을 고 조사를 해가지고 남주에만 전부 전문로도 전부, 전부, 전부 다 파악을 했단 말이오 확실히 친구들 잡았거든 그 날짜 뭐뭐 뭐 사람 사기 있어 자진 최애 항공인데 최애 나한테 있어데 그래가 이제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책을 만들뭐 세계의 막그들만 폐입했단 말이오 아그저 비행기 회사에서는 비행기 하나 모으시면 그큰 저기 큰 손에 갈건 없거든 아그 이런 것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영혼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산 사람같이 행동을 하고 말라고 말이오 이런 사실이 있습니 다 얼마나 큰 도든지 저기 우리 사람 사는 데 도움이 되냐고 말이오 그야만 뭐 책으로만 지으키냐 만들어가면 오 세기만 폐입했단 말이오 아, 폐입있는데깬 그 누가 그, 장년에올 봄에 갔다, 올 봄에 이제 서울으로 갔더니, 그가보는것처 이제 뭐이러그 농구 잘하는 바, 박신자라고 기다리시, 박신자라고 있지. 그 이제 국제 결론 내야 되고, 미국 사람하고 살거든. 그 사람이 그 이제, 저 남편이 구해주도록 하면서, 책을 갖다 줘. 그내한에그 책이 있거든. 그래,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이야. 지금, 인공, 뭐, 저, 로켓들을 타고 달러 왔다 갔다 이한 하는 파인데, 비행사, 죽을 비행사가 말이야. 어? 딴, 딴 비행기에 붙든지 산사는 거지 타고 앉아서 얘기하고 일하니 말이야. 그래서 사람 죽으면 그만할 것인가? 이런 거는 참말로 거짓말을 하게 고론한 게한사람한 사람 본 것도 아니고. 그가 이 세계적으로는 다 참, 뭐 이긴다또 중요한 사실이 발전되어 있단 말이에요. 발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은 말이야, 이거 한 가지 보면은, 한가지면 보도록 해도, 사람이 죽고 나면 그만이 아니고, 내가 올여름에 영혼 얘기, 해탈 얘기, 윤회 얘기, 해탈 얘기 많이 했는데, 걔도 또 이제 미흡한 거 있을까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현념을 사람 웃긴 몸같이 나타나가, 이 말이요. 얘기도 하고 활동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은 예수가 재상했다는 거. 어? 아까 왕가가 말이요. 죽었지만은 완전히 그대로 또 살아가도록 해야 되란 말이요. 이것이 사실이고 거짓말을아니는 거. 이것이 실제로 현대적으로 입증이 된다. 그 말이요. 어? 이런 현대적인 사실로 가지고 입주를 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뭐신가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 왕가가 에이 거짓말 그 누가 믿을 수 있어 그건 당연한 거 아니라 그렇지만은 이 현대적으로 말이야 우리가 누구든지 의심할 수 없는 401호 비행기 말이야 사건 영혼 같은 거 어? 영혼 같은 거 이런 거를 징글바이 보면은 그거는 뭐뭐 뭐 예수 부활한 것도 당연한 것이고, 또 왕가가 또 만드면 또 죽은 뒤에 또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단 말이데 그건 우리 불교서는 이전에 참으로 만드면 큰 돈이 심내, 조사심내, 그런 침대꽉 찼거든. 우리 이제 선종을 보도록게도 제일 초조, 어? 이 동토 초조, 닮아신가에 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떤지 신장하는 쪽으로 안 달아나빴어? 달아나빴단 어?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다른 게 있는데, 무엇이 다르냐, 비행사 이거는 뭐, 도를 상처해고 실력으로 자유한 걸얻어가있고자유자재하게 나타난 거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하다 만지면 홍난, 그런 수가 많거든. 이있이또도 뭐, 우연이라 볼수 있는데, 일종 말이야 나타난 것이고, 인자 이전에 뭐, 닮아신이 돌아가시는데, 어떤지 미에선 하는데, 진짜 그거 다른가시다. 뭐, 왕가라, 왕가가 죽은 데가, 뭐, 이전에도 사주 돼서 말이야 응, 신가대사 같은지, 참, 무슨이 나타난 것이 죽은 데 맨날 그런 게 많거든. 이 이런 건대자유다그말이야 그러니까 자유자재 실력을 가지고, 도력을 가지고, 자유자재 핵이 나타난 거다고. 또도력는 없지만은 말이야 어쩌다가, 문정 그, 저, 전생이 윤희 얘기할 때도, 어, 도를 성취해가지고, 숙명도를 해가지고, 전생을 아한 거다고 말이야 숙명도 안 해도 또, 전생을 하는 수밖또 많이 있다그말이야 거기 다르듯이, 예, 참발로, 이제, 실지 도력을 가지고, 자유자재한 실력을 가지고 하는 거. 또 실력 없이도 말이죠. 혹 나타나시는 것 말이에요. 건 다를지, 언정 살인이 죽으면 그만이야. 나타날 수 있다는 것만은 똑같다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은 말이야. 그러면은 왕가고, 박가고 뭐, 예수고, 뭐, 누구, 뭐, 지금 뭐지, 사공욕, 비행기 만두고 아, 부처님은 그럼 우지됐는고. 알겠어? 아, 부처님 생로병사 어떤지 저 해결한다고 생로병사 가운데 제일 큰 문제, 중음 문제 아니야 생로병사 문제 해결한다고 유저 야반도출하고 그래가지고 돌을 깨쳐가지고 어떤지 뭐 내말 들어보라고 사진오 50년 전 돌아다니시라고 말. 더만 결국 집받아 집에 가서 막죽었단 뭐 말이야 화장해버리던 말이야 뭐 깨묵진 뭐 있든가? 그럼 그 부처님은 그럼 서가락한 사람은 왕가맞던 뭐라고 왕가맞던 뭐라고 말이야 이수맛도 뭐나한 사람아닌가 얼굴도다잘각할수 있는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의무장 하시는 말씀인데 위도중생고로 내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시열반이라 현열반이라 방편으로서만 열반을 나타났다 말이에요. 죽음을 나타났다 그말이요 그렇지만 이 실불 멸도라, 내가 실질은 내가 죽은 게 아니다, 그 말이오. 상주체 설비비로 내가 항상 여기 있으면서 법문을 산다. 그리말씀드려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 했니, 열반을안니열반 하니, 열반을 드니, 안니 사는 전부 다 중생 기도의 방편이지 말이오. 실질을만 부처님이 여러분 한 일이 없다고 말이오. 여러분 한일 없어. 누구든지 마음을 눈다가 어? 뜨고 말이오. 이럴 것 같으면 은한날한 한 시에 말이오. 온지 40억 50억 붙든지 예? 사람이 다마음눈뜰것 때문에 한날한 한 시에 부처님다볼수 있다. 고 말이오. 실제 다볼수 있어.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내고 한 것은 무슨 말냐면 보통 생각봐. 아무리 대낮이 저 해가 뜨가 있음 말이오. 대명중치이있어 때도, 눈 가면 봉사는 해를 못 보거든? 아무리 달이만안 되면 공중에 떠가 있어도, 달이 떠가 있을 때 물꽃을 갖다가 저천 개나 만 개나 어더니 저기 한 그릇 물한 그릇 떠나봐. 물꽃을 만도 달이 다 비치요. 비치지만은 황토물, 황토물로 떠나면 달이 안 비친단 말이요. 그건 안 비치요. 계속 가서는 봉사는 해를 못 보고, 방통내는 다를 안 붙이나 마찬가지로, 중세인 벌의 망상을 씌워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런 동시에, 지혜의 눈을 떠, 마음을 눈을 떠사만은, 부처님이 영원, 투, 영원, 투로만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가 있고, 항상 상처를 뻔하알수 있다, 볼수 있단 말이오. 그런 게 이제, 그냥 그만 자꾸 부처님이 나타나 핀다. 여러분 안 들게 핀다. 그런 놈이면, 봉사는 영원히 봉사, 뭐, 내가 눈 떠나는데 부처님장 계시는데, 영원히 봉사는 무슨 못, 저 눈을 못뜨고 만다 그말이에요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또 있고, 중생 그 눈을 뜨게 해주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방편으로 말이에요 방편으로 실질을 만듭니다 열반 상을 나타 것이지 열반 둔 일이 없어 부처님 언제 하지 항상 지지단 말이예요 그래 이제 뭐 기도를 갖다 열심히 하고 부처님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방공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아주 나무를 만들고, 돌을 쫓고, 흙을 빚고, 부처님만이 방공하 한단 말이에요. 어?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일꽉잡거든또 부처님이 흰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항공하는, 창호적으로 밝힐 것은 그 의미는. 일본 비해산의 천태종 본사인데, 비해산의 열량사란이 그, 이제, 천대전그 개종환제가, 정교대에서 개종환제가 한 1200년이 됐어. 1200년이 됐는데. 1200년 동안 계속 나오면서 내려오면서 째면 12년 동안 농산회의라는 게 있어. 누구든지, 그 당시에 어떤 전국적으로 말이야. 그나라 천문이 되었어. 전국적으로 가장 영리하고, 가장 신성되고, 가장 몸 튼튼한 사람으로 올라가지고 열두 해 동안 갔다가 뒤에 사는 그 저기 정통원이라는 절인 그, 그, 그, 그 집이 있는 그다가 갔다가 그 사람 갔다가 드랍치도 한단 말이야 그래 놓고 이제 공부를 시킨단 말이오 공부를 그농사입니 열두 해그 만기 되기 전에는 저기 전에는 무조건도못나온다그 말이오 꽤 신심 있고 이런 사람 같은 병도 하다나고 죽지 않아요 그래서 1,200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말이야 12년 뒤에 또딴 사람이 들어가서 또 끼고, 또, 또, 또 12년 지내면 딴 사람이 되어있고 그럼 한 100명씩은 이제 농산을 농사는 한테니도, 농산을 했는데, 농산을 처음 시작할 때무엇인지제첫 족구인지 하면은, 대선계를 받는데, 계를 받는데, 계는 부처님한테 받으라, 이것이라. 사람 한쪽에안 빠져서 안단 말이야. 그 부처님은 어디해 금방 기도는 거기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 정신 기도를 하든 부처님이 나타나게 기를좀소상해 본단 말이오. 그러나 부처님의 실제 기회를 받게기때문그데 농산을 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한테, 에? 이 기도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실질을 나타났으면 부처님의 실질 직접 기회를 받아야 되지. 그러한것 때문에 이제 이사람 농산을 못하게 됐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루 삼천배석을 해, 삼천배석. 삼천배석을 하는데, 삼천배설 하는데 그냥 하는게 아니고 삼천불민경이 있거든 삼천불민경을 가서 표현 놓고 부처님명을한번 많이 부르고 말이야 절을 한번 하고 절 하고 이제 오지투지다오지투지 아주 참 무서운 그 절을 하고 그 절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향을 한번쏙꼽지 가루향을 해가지고 가루향을 사르고 그래 하는데 아주 천천히 말이야 어? 내가 요새 삼천배를 많이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한사람만 세시간 4시간 해야되다딱가쟤 뜨기식으로 말이 <웃음> 그래. 이렇던 저렇던 건막 저런 하긴 하는데 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부담나는건 하루 종일 12, 12 24시간을 막 하는 식이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3,000배 그리 그래 하는 걸 갖다가 아주 여기 저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쭉쭉 이래 하는데 부처님이 직접 나타나서 길을 주기 전에는 말이요 못 그친단 말이오. 기한이 없어. 그래도 제일 많이, 그냥 3년 걸린게 3년, 3년. 3년만에 부처님 나타났게 일을 난단 말이오. 일 하는데. 그야 이제 삼천배 할 때, 삼천배 하고 많은 거지, 아니고, 신구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저, 편속할 때, 이외에는 말이오. 가한 강한을 못 본단 말이오. 늦지도 못하고. 언제든지, 저, 져장자 그냥앉아있앉아있 조금 졸고 이래야 할 뿐이지, 못 누워 잔단 말이야. 언제든지. 그게 3년, 몇 도, 뭐, 3년 이태고 3년이고, 어? 부처님이 나타날 때까지는 말이야. 나타날 길을 줄 때까지는, 삼천배를 꼭 기속절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난넨 공연을 해야 되거든. 그리 열심히 기도를 한단 말이야. 내년 사람 따라서, 막몇달 만에 부처님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많이 걸린 사람이 3년, 이 3년이라는 사년이 있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한 분도 말이요, 1200년 동안 농사능에 들어가 있고, 부처님 그 서상 말이요, 안 받고 1 0년 농사하는 사람 한사람을다 성취 다 했단 다 말이요. 요때몇년 전에도 1 0년 동안 해 성취한 사람이 있는데, 그 기록을 이제 자세히 봤어. 그 자세히 봤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음 참 지옥정상 기술 한계는 부처님께다 나타나야 할말잘 느끼실 사람은 있거든.